<목소리> 이 영화의 팩피셜 팩피셜이 뭐냐? 영화에 대한 팩트와 저의 뇌피셜이 합친 겁니다 먼저 이 영화의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? 이 영화의 제목은 슬란다스입니다 제가 이거 여자인데요 제가 아는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<목소리> 형뭐 요즘에 뭐해? 어 요즘에 뭐 그냥 뭐 낭만 리뷰라고 영화 리뷰에 뭐 소개시켜주는 영화 본데어 이번에는 봉준호 감독님의 그 초기 처음 영화 있잖아. 플란다스에게. 에 형. 플란다스에게 아니야. 뭐라냐마 재밌는데. 형 제목이 그게 아니고 불안한 탓에게. 나이트 헬스장 봉준호 감독. 이 플란다스에게 신기 확실. 누구 망칠라고 불안한 탓. 네. 이 영화는요. 플란다스에게 예 맞습니다. 플란다스에게 봉준호 감독님의 초기 데뷔작입니다.